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오늘은 그냥 제가 개관 살짝 개관하고 다음 주부터 좀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3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안에서 더 사실 더 무엇을 추가할 필요 없이 완전하신 분인데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경영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그 이제 인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깨지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경영을 그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실 일들을 차서 이렇게 계시를 하신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때를 따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그 모형적으로 보여 주시다가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서, 저, 영원전에 선택되고 언약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주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제는 이제 첫창조와에첫 에, 창조 때 이제 제시됐던 그런 내용이 재창조 때 그대로 누려질 수 있도록 또그 이전에 게시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 완전한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시면서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첫 창조 때 노동 명령이 있었고 혼인 명령이 있었고. 이제 문화 명령이 있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그,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준 자와 함께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그 충만한 대로 나가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회복된 존재로서 첫 창조에서 목표했던 대로 나가려고. 어, 애어야 됩니다 초창조 때 이제 문화명령 혼인명령 노동명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을 이 타락한 아, 타락의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 때도 사실은 그 혼인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제 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타나 있었던 것이고요. 재창조 때에도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실 그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면 다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죠. 이 땅에서 어 이제 한 시적으로 주어진 그런 수단들은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때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용된다고 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 그런 시각을 가지고 혼인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 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틀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도 사실 과정 가운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매 과정 속에서 회복된 자로서 그리도의 생명을 발휘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이룬 자와, 가정을 이룰 자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목표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그 히로에락, 뭐,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동물적인 것밖에는 남, 남지 않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볼수 있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그런 것 이상은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이제 존재의 신분뿐만이 아니고 그 사역을 할수 있는 능력을 성신을 통 통신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면 개인의 경영도 그렇게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그 확실한 주어진 은혜의 방도를 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혼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의미가 있고 그 돕는 배필로서의 그 서로의 관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사실 혼자서 지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래 관계는 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대일 관계예요. 혼인 제도는 그 일대일 관계를 더 성숙히키기 위한 그런 관계 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 분명한 거 바울이 그런 표현도 했않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때가 악하, 악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일단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뉘고 여러 가지 장애 받는 것들이 많아요. <웃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어 명료하게 인식하고, 내가 우리가 약하니까 그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그 사람을 택하고 그 형식을 취하는 거죠. <웃음> 예, 그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짝을 그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이것은 사실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한 관계로 자라가야 되죠. 그, 그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공평과 의의를. 모든 하나님께 대해서도 나타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 형제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평과 정의 선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고 죽기까지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그 감성의 그 변화는 그 이제 별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웃음> 분명히 그 주님이 이제 짝대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게 하고, 어,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좋은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이지만, <웃음> 이제 그게 이제 어 어떤 일에 종속이 돼야 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종속이 돼야지. 그것이 앞서 버리면 그 감정이라는 거는 뭐 이제 오래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들은 알거 아니에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감정은 반드시 이제 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도 쇠해지고 뭐 여러 이제 환경도 이제 악해지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쇠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도와 같이 되고 이제 몸은 후폐해지지만 그 일을 위해서 과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것을 위해서 모든 관계를 이루고 모든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 꼭 혼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독신으로 있으면서 그 자기가 은사에 착념을 해도 다 그렇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한테 맞는 짝그건 성경의 표준이 항상 돼야 되고 주님 내 사실은 그러니까 나에 맞는 짝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 어,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지. 우리 같이 저기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 같은 정서를 소유하고 있어도 얼마나 그 다릅니까? 같이 뭘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부딪힙니까, 다. 근데 다른 환경 속에서 커가지고, 또이 죄된 환경에 각각 각 가정과 각사회에그 죄에 대 연약한 면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커가지고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내가 내가 찾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 취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요 절대. 이제 보이, 보이게 되면 이제 자기 에로틱적인 그런 상대를 찾게 되겠죠. 이 사람 그 남자들도 여 여자 청년 같으면 남자들도 한그저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뭐뭐 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말도 다 하죠. 그리고 취하면, 그 다음엔 이제, 속마음을 싹 바꿔버린, 원래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웃음> 이제, 우리가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가지고, 그리 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뭘 회복하고, 뭘 본질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그 주님의 성신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고 할 때, 그, 그 내용이, 우리의 그, 저 감성적인 그런 표현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사실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할 때는 진짜 그리도의 스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누려가는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큰 틀로 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나눠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